전날 대비 0.6kg 감량 나 몰래 약 먹니? 왜 이리 빠져? 두부가 약이다 임마 개들은 공을 보면 미쳐 날뛴다 오늘은 공으로 개토끼 시선을 돌려보자 생각보다 관심이 별로 없네 아... 개가 아니고 개토끼지? 미안하다 일부러 그런거 아니야 카메라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는 개토끼 복수의 무빙 공 맞아서 삐졌어? 안아줄게 화 풀어라 딱 반만 풀렸나보다 오늘은 몸에 힘이 너무 없다 콤보가게 안나오네 다시 기본기부터 천천히 <웃음> 하루만에 너무 빠졌나? 쳐진다 쳐져 벌써 103kg대 진입했다. 앞으로 2kg만 더 감량하면 시작하고 20kg이 빠지는 거다. 긍정적인 의견과 댓글로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많았다. 반대로 부정적인 의견과 댓글도 있었다. 개인의 생각 존중한다. 사람은 다 다르고 방법도 다 다르니까 다이어트에 정답도 없다. 내가 성공하면 이 방법도 수많은 정답 중 하나가 되는 거다. 건강하게 성공해서 이런 놈도 있다는 걸 보여주자.